네, 여러분. 삶에서 후회 한두 번씩은 다 하죠. 뭐 한두 번만 하겠어. 매일같이 후회할 수도 있지. 음. 아, 내가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걸 이걸 살까 저걸 살까 하다가도 이걸 탁 샀는데 아, 정작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실용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아 그걸 살걸. 어, 사두고서 옷장에다 섞이는 거? 아니면 박스 안에다 섞이는 거 너무 많죠? 어, 후회되죠? 사소한 것에서부터 후회되는 일에 따지자 보면 아, 어, 한두구도 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 속에서 살까요 가장 큰 후회는 뭐예요 그 인간 만난 거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금쯤 후폭풍이 왔을까 어, 되게 궁금해요 어, 진짜 후폭풍이 진짜 후딱좀 왔으면 좋겠는데 더럽게 안하지 그잖아요 나를 버렸으니 어, 양다리 걸쳤으니 환승을 했으니 후폭풍이 오길 되게 바라겠지 인과응보 완전히 받길 바라지 어. 그래서 왔을까? 그래서 왔다면 가장 후회되는 일 1,2,3! 후회만 한다면, 앞으로 만약에 후폭풍 온다면 그렇게 후회를 하겠죠? 네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카드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네, 일본 카드리디 <웃음> 마음이 급해서 마음이 급해 아, 지금쯤 어, 후폭풍이 왔을지 아직 후폭풍이 왔다면 1,2,3 어, 어떤 걸 만져 후폭풍이 왔을까? 음. 아, 후폭풍이 어, 왔네요. 어. 뭐, 어, 후폭풍이 왔다면 제일 먼저는 그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아, 괜히 그냥 생각도 없이 그, 어, 너무 그때는 그게 그때는 그게 어, 그랬었다라는 거야. 너무 내가 생각 없이 행동을 했나어 라는 거지. 두 번째는 뭐야? 어, 얘도 별거 없네 라는 거죠. 어, 얘도 어떻게 지나보다 보니까 행복했던 거는 어, 그저 잠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개보로 나눠주는 거죠. 어, 행복했어요. 행복 어, 행복하긴 행복한데 슬슬 어, 행복한 척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일단은 환승을 했던 양다리를 거쳤던 양다리 후에 환승이겠지. 어, 헤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좋게 헤어졌어 서로의 그 미래를 갖다 축복하면서 그러면 후폭풍이 왔는데 원투스 그거 찾고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지. 응, 왜 찾았겠어요? 응, 그 새끼가 양다리 걸친 다음에 어, 환승을 들키니까 환승한 거지. 어떻게 나하고 살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거예요. 응. 얘, 얘, 얘하고도 얘얘또 사귀어 보니까 또뭐이 사람하고 헤어진지 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이 사람하고 만난지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새 조금 질린 게 아닌가, 요즘은. 진짜 인스턴트 시대가 맞기는 맞나 봐. 질리는 것도 뭐 이렇게 급하게 질리지? 어, 질렸다라고 봐요. 행복한 척은 하고 있는데, 글쎄. 음. 그리고 세 번째 후에는, 아,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싸웠을, 싸우고 다퉜을 때는 그래도 그냥 좀 어느 정도 있다가 한번 탁, 좀 어느 정도 있다 한번탁 이렇게 싸웠는데, 야, 이, 얘가 원래, 이런 성격 아닌가? 이거 봐봐요. 뭐, 또, 와, 뭐, 뭐, 찾아볼 수가 없어. 뭘 찾아보자. 신중, 뭐, 신중,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네. 얘는 그냥, 맞춰줘 본능, 어, 꽈추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애인가? 응, 꽈추가 나침판이야? 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잦은 싸움? 음, 잦은 싸움 때문에 어쪽어 어, 그런 것들이 조금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쯤 뭐 근데 그런 것 같아 좀 사람이 진중하게 좀 상대방이 나한테 사, 아, 상대방하고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 좀 참아주고 인내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얘는 참은 거하고 인내하고는 좀담어 저기 막담담 쌓아 놓고 사나? 어, 그게 뭔데요? 뭐 뭐죠? 쭈쭈바 이름인가요? 참 참을성과 인내는 이름 딱 이러는 것 같은데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웃음> 이르기도 힘들어. 어, 정말로 이 사람은 진짜 뇌가 단순해요. 내가 어, 저거 같아. 뻥튀기. <웃음> 뻥튀기가 뭐예요? 어, 쌀여만큼 넣고 이만하게 만들었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요만한 걸로 뻥튀기해서 다이만하게자딱 다, 다, 들어가 보면 다 하나야. <웃음> 그런 걸 아는 거지. 음이 사람은 그래요. 으, 뭐,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있는 그 사람하고 어떠한 계획을 세운 건 맞아. 계획을 세우고 니나노 했던 건 맞고, 아, 진짜 어, 뭐. 환, 처음에는 환승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환승 잘했고 아, 내 판단은 옳았어. 항상 환, 환 환승은 진리야. 어, 환승은 정답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람 고쳐쓰는 거 아니라고. 어, 이 사람은 참 경솔해요. 어, 경솔하고 잘헤어졌어. 음. 이런 이런 사람 같이 있으면은요. 내그 악만 늘어난다 그래야 되나? 어, 좀 악을 악을 쓰고 싸워야 되는 케이스예요. 왜 그러냐 라면은나벽창고같아어좀 아, 이해타산적이고 막 그런 거다기보다는 어, 그냥 어, 뭐든지 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참 좋아 보이는데 성격이 좋아 보이는데 되게 답답한 사람? 어, 그냥. 자, 자기, 이게 뭐야? 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웃음> 아 뭐, 괜찮아, 괜찮아. 야,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아이, 제 그래서, 헤헤헤 <웃음> 앞에서 막 웃고, 이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화나 죽겠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뭐야. 이게, 웃는 얼굴에 침, 웃는 얼굴에도 이렇게 되면 침 뱉어도, 침 뱉을 수 있어. 음. 어, 막열 번이라도 뱉을 수 있어. 나는 화나 죽겠는데 자기는 웃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리고 TV 보면서 어, 밥 쩝쩝대고 밥 먹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야? 어, 열받, 열받치는 거지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일 갖고서 사람을 갖다 열받게 하는 재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요 일단은 자기 맘대로 하고 싶고 싶은데, 어,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데 어, 좀 뭐랄까 어, 저기 막 상대방이 그걸 갖다가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닌가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브레이크 걸어 그러니까 그게 짜증나 나라도 브레이크 걸지 이건 누구라도 브레이크 거는 거 아니에요 어, 난초초기 잘해줘 어, 진짜 고, 고마워야 될것 같은데 얘를 가져가줘서 그러니까 어막열 뻗칠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눈 앞에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 진짜 나 되게 중요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전기세 내야 돼어 자기가 전기세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아뭐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하는 일에 어 축구 보서 어머 쟤뭐손흥민저 다리 쯤봐와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는 또걔 쓸데없는 얘기가 갔다가막하 하, 한다든가 막 그런다는 거지. 오제어 저기 막 제 얼굴이 언제 저렇게 이뻐졌어? 막 이러면서, 어, 역시, 어, 역시 노래는 아, 아이유야, 막 이런다던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냐라는 거지. 음. 근데, 뭐, 뭐, 어떡하긴 어떻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저기, 막, 상대방에서 열받은 거지. 열받아가지고. 응. 음. 그리고 지금 후폭풍이 왔다 안 왔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후폭풍이 온 건지, 아니면 상대방 여자가 후폭풍이 온 건지. 응. 음. 여자분들이 많이 뽑았을 거 아니에요. 어, 만약에 남자분이 뽑았다면 상대방 남자가 왔다든가. 어, 이거는 이 사람이 온게 아니야. 상대방이 원투스리 이런 놈을 갖다가 어, 괜히 뺏어왔다 싶은 거지.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저기 몰래 따먹을 때는요. 얘가 얼마나 잘해줬겠냐라는 거예요. 어, 애정표현도 생각 없이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따다다다. 딱막 나오잖아 여자들이 이렇게 직진하는 남자한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애할 때는 나한테 직진하니까 어 얘가 나를 너무 좋아하나 보다 여자들의 착각 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어 얘는 원래 이런 애였어 원래 말이 뇌를 거치지 않아 그냥 지 기분 되는대로 막 말하고 지 기분 되는대로 행동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라면 나중에는 뭐 듣기도 싫다라는 거지 이게 이 사람이 이랬을 수도 있고 이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이 흑포풍이 온게 아니라 상대방이 흑포풍 온것 같아요. 다시 줄 수도 없고 응. 고 다시 뭐안 뜯은 것처럼 응. 몰래 포장해서 줄 수는 없잖아. 환불이 안 되지. 응. 그런 것 같아요. 응. 이제 그뭐 어쩌면은. 저기 막,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아까도 그랬잖아. 뇌를 거치지 않는 재주가 있다고. 그것도 재주예요. 어떻게 사람이 뇌를 쓰지 않고 살수 있지? <웃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뇌를 한 번도 안 쓰고 살지?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 내가 진짜 애가 좋을 줄 알아서 갔는데 잔소리도 심하고, 어, 잔소리도 심하고, 사사건건 내가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하나예요. 어, 하나 두 번째, 좀돈좀 어, 좀 팍팍 쓰면 좋겠는데, 애가 너무 짜, 어, 짜가지고 애가... 돈을 잘안 써. 어, 맨, 맨날 내가 요거 먹자, 그러면 안 돼. 어, 저거 먹자, 그러면 안 돼. 어저, 저기, 막, 집에 있는 거 먹어, 하든지. 아니면, 저기, 막, 우리, 우리 형, 우리, 우리 형편에, 저기, 막, 돼지고기 먹어. 어, 뭐, 이랬다던가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데, 돼지고기 먹어, 한다던가. 아, 그래도 고기는 한우지. 한우 먹자. 그러면 스테이크, 무슨 한우 같은 소리 진짜. 죽을 때까지 하늘 한번 맞아볼래?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싫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라고 한다면 은 음, 사사건건 내가 어떤 이벤트를 갖다가 해주면 은 사사건건 싫다 그런다 라는 거예요. 그게 그 원투쓰리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게 불만이다 라는 거예요. 음. 그러고 뭐 나만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 계속 불만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여, 얘는 솔직히 내가 별잖아. 뇌를 뇌, 뇌 뇌가 뻥튀기라고. 어, 내가 뻥튀기니까 뭐해 어, 저쪽에서 이러니까 아, 우리 우리 이전 파랑새는 뭐 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겠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요 뭘지문하게 하지를 않아. 어, 저기, 마, 사표도 내를 거치지 않고 던져. 아, 사장님, 저, 그, 내일부터 안 나올게요. 음. 예, 저기, 알아서, 저기, 마, 제가 이런 걸 알아서 계산해장 통장, 통장으로 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음, 그래된게 어떻게 돼? 어, 그러고, 얘들아, 놀자. 야, 야, 야, 오늘, 오늘 뭐 먹지? 어, 어딜로 모이자고? 몇 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만 아겠어? 안 나만 하지? 어, 그렇다라는 거야. 아유, 진짜, 고생했다. <웃음> 이, 이 사람, 이, 이 남자 데리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이, 성별이 모르니까. 하여간, 이 사람 데리고 간그 사람은 진짜 고생했다. 어, 그게 뭐예요? 그쵸. 남이 꽃밭 망친 죄를 받는 거지. 뭐가 좋은 거라고 갖다 남이 꽃밭을 갖다가 망쳐가면서 갖고 가냐라는 거예요. 예, 좀 여러분들은 고마워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 잘, 잘 헤어졌다. 이런 거지. 근데 얘는요, 음. 그렇게, 어, 저기, 뭐야, 그,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차리지 않았겠는가. 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어, 후폭풍은 얘한테 온게 아닌 것 같아. <웃음> 그쪽한테, 상대방, 어, 여러분한테서 여러분의 사람을 뺏어간 그 사람한테 오지 않았는가. 왜 그런다, 그다다면은요 얘는 그냥, 뭐, 그런 것 같아. 뭐, 아니면 말구식인 것 같아요. 어 뭐, 그 상대방은 그래요. 잘 해보기를 갖다가 그래도 노력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나만의, 혼자만의 노력이다라는 거지.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잖아요. 상대방이 조금 뭐 들어줘야지 되는데 그래도 자기가 뺏어온 것에 뺏어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지키려고 하지 않겠나 노력은 하는데요. 삐그덕 삐그덕 거려요. 어. 그리고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어떤 기대감도 없고 뭐더 더 이상 옛날처럼 그런 대화는 없지 않겠는가. 대화는 없어요. 그냥 언제쯤 헤어질까라고 뭐 초읽기가 들어간 게 아닌가. 음. 어쩌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어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딴 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노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라면요 은 아직까지는 연락이 안 왔을 수도 있어 어, 여러분들의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연락이 온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은 그냥 기똥으로도안 들어 어, 어디서 개가 짖는다 아좀개좀입좀 좀좀 박아요 뭐 이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어. 뭐, 어떻게써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뭐, 나중에, 어제, 뭐, 무료 급식소에 가가지고, 진짜, 저기, 밥한 숟갈 갖고 싸우고 앉아있겠지. 어, 내가 와서 줄 섰는데, 어, 뭐야, 벌써 밥이 다 떨어졌어? 아이, 야, 나 여기 한 시간 줄 섰어. 빨리 밥 내놔. 이럴 수 있어요. 네. <웃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훅폭풍 왔을까? 훅폭풍이 어, 왔다면 1,2,3 어, 어디 보아요. 훅폭풍이 왔다면 1,2,3로 한번 봐봅시다. 어, 여기는 훅폭풍이 조금 빨리 왔을 것같네음왜 그러냐. 라고 이거 딱 나왔잖아. 훅폭풍이 어, 조금 빨리. 어이구 씨. 어, 하 어라. 와. 여기는 진짜, 어라, 여기 연락 왔어요? <웃음> 와, 대박이다. 어, 대박이다. 만약에, 저기, 막, 속이 시원한 분들도 있고, 은근슬쩍, 이렇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혹시 제가 가능할까? 하고 기다리는 분도 있겠고, 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어디 보아보아요. <웃음> 여기는요, 별 대책 없이 그렇게 된것 같아. 어 이게 그냥, 무한긍정? 무한긍정?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행복할 거야. 라고서 어떤 사람 배수진 같은 걸 치잖아요. 어. 얘는 배수진도 없이 그 무조건 적시대로 뛰어들어, 뛰어들갖고 두들겨 맞은 느낌이다 그래야 되나? 어. 연애도요 하나의 변법과 같은 거예요 내 어. 미인계를 쓰잖아 회유책 그 다음에 그 뭐야 반간계 어, 이간질도 하고 어. 어, 만약에 그, 그런 그거 있잖아요 양다리를 딱 걸쳐 양다리를 걸치면 내가 아직까지는 얘를 뺏어오지 못했어 얘를 뺏어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사귀고 있는데 이걸로 해야겠다 어. 자 봐봐 이게 나예요 내 남친이야 네 누군가 여기 있어 예, 얘네 둘이 나 몰래 어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언제까지나 내가 뭐가 무슨 영광을 누지려고 첩살이를 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한테 이렇게 들러붙어 갖고 쏙닥 쏙닥 그러는 거지 어, 오늘은 뭐 먹었어 그러면 어 김치찌개 어제도 김치찌개 먹었다면서 하면서, 하면서. 음아뭐 그렇지 뭐 어제 그거 먹은 거야 그러면은. 아, 나 같으면은, 된장찌개를 끓였을 텐데. 막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자기를 갖다가 피하라면서 나를 갖다 까내리는 거잖아. 그거, 그런 거라는 거지. 그니까, 이 사람은요, 조금 단순한 것 같아. 어떠한 그런 거에 지금 현혹이 돼가지고, 냅다 갈아탄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이게, 그 남자들이요, 뭐 여자를 갖다가 맛으로 표현한 것에서 기분이 더럽게 나쁜 건 있지만 어느 그뭐 신문에 나왔어. 어,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읽, 읽어서 가끔씩 읽었던 봤던 거야. 그 여자의 레벨이 일곱 가지가 있대요. 제일 맛있는 여자가 남이 여자고, 제일 맛없는 여자가 자기 여자래요. 어, 참지, 우라질. 암튼 <웃음> 그렇대요 어, 내 말은 아니야 어, 좀 기분 나빠 아직도 그런 사고방 식에 젖어 있는지 그러면은 내 여자도 누구가 이렇게 1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걸왜 모를까 어왜모르까요 어, 내가 우동살 이어서 그렇다 라는 거지 암튼 이 사람은요 나나 나 몰래 어, 누군가하고 사귈 땐 어때요? 그치. 어, 진짜로 일, 그 여자는 이위였지 몰래 먹는 거였으니까. 어, 둘이 둘이 서로 몰래 쌍방이 즐겼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것이 된 후에는 뭐야? 나한테 상처 주고 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지도 이렇게 버림을 받지 않게. 예, 버림받았는 것 같은데.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그 사람이 어 저기만 사기 뜬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나같면뭐 된장찌개 끓여줄 텐데 된장찌개 끓여준다고 귀에다가 쏘사겠던 인간들이 한 둘이 아니다라는 거지. 어 얘는 그게 멘트인 거야. 근데 그 멘트 얘가 쏘가 넘어간 거 아닌가? 그냥 던진 말에 그냥 어 그냥 낚인 거야. 그리고 낚여 가지고 너무 단순하게 얘한테 가면은 하루는 김치찌개 하루는 된장찌개 뭐 하루는 냉면 진짜 골고루 먹을 줄 알았겠지. 이거 웬걸? 어나 그거 농담이었는데 그걸 믿었어? 라는 거지. 음. 나는 그냥, 질, 자기가, 응, 나, 어, 저기, 막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나서 그런 거지. 그걸 믿었어? 어, 사상에 누가 매일매일 다른 거 끓여주나? 우리도 다 그렇게 먹어. 어제 먹, 김치찌개 나면 그거 먹어. 오늘 먹어야지. 아깝잖아. 자기야, 어, 자기 너무 순진하다. 어, 내가 이래서 자기가 좋다니까. 이러면 뭐야? 어이 상실?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처음에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랬는데, 나중엔 어떻게 돼? 인윤이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어, 어떻게 써요 어, 얘한테 당한 남자가 한둘이 아닐 텐데 음. 그래 가지고서요 가장 후회되는 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는 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하고서 헤어진 거 어, 여러분한테 잘렸잖아 어, 잘렸어요 잘렸다긴 보다 여섯 분도 어쩔 수 없이 잘랐겠지 이거 뭐 이거 어떡하겠어 어 뭐 가겠다는데 뭐 매달려 그잖아 여러분도 자존심이 센데 그래 가라 꺼져 하고 어, 해줬겠지 그렇지만 이게요 가자마자 얘는 그냥 농담을 한 건데 그냥 잠자리에서 그냥 기분 좋으라고 남자들도 그런 단순해 가지고 그런 거 해주면 또 진짠 줄 알고 믿고서 그냥 어깨 뿜뿜 아 싸나요 여기서 내 매력에 네가뿅 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뭐야? 아니지. 가자마자 바로 아웃된 건데요. 어, 너왜 그래? 이러면 부담스럽지. 어, 농담으로 한 거. 누가 언제 헤어지라 그랬어? 나라면 된장찌개를 끓여주겠다 그랬지. 나뭐 헤어지고 나 우리 집에 와서 된장찌개 먹으란 거 아니잖아. 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남자분들 저기 막 조강지쳐 버리면 그쵸 벌받아요. 어, 조강지쳐 아닌데요. 마찬가지야. 사람이 헤어지는 것도 예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헤어졌기 때문에 그치 인광보는 그쵸 저기 막 어, 빨리 받고 늦게 받고의 차이지 어, 반드시 인광보는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따라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 그렇지만 진짜 그게 100% 있을까? 그 주변 사람들의 비난은 그거는 또 어떡할 건데? 어. 갈아탄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부터 비난을 받잖아요 어 쓰레기 취급 받잖아 그건 어떻게 할것 같아 그거는 뭐인강보 아닌가 그것도 하나 인강보지 아니 그랬습니까 암튼 그래서 여기는요 갑자기 헤어진 것 같아요 어, 된탕 싸우고 어, 이런 어, 어, 쓰레기 같은 어, 쓰레기 같은 걸 어, 나쁜 걸뭐 어, 이러면서 싸우고 헤어졌다, 라는 거예요. 여긴 헤어졌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하면 헤어진 거죠. 헤어졌는데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음, 내가, 얘는 이제 와서 그런 것 같아. 갑작스럽게 헤어지고 나서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사람을 갖다가 아프게 한 벌을 갖다가 이 어 이렇게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저기 그연일 수도 있고 그 놈일 수도 있잖아. 그 연놈의 그 달콤한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어 뭐야 나는 완전히 뇌가 우동살이로 전락을 해버렸고 어. 문에문에인이 문외, 돼버린 거지. 그렇게 하고 걔는 뭐야? 음. 아뭐딴 아, 사람 품에 안겨서 히히덕대고 있어요. 음이 왜 뭐하러 그 그쪽에 사고방식은 그런 거야 뭐하러 이 좋은 세상에 한 사람한테 올인을 하냐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람의 뭐 썩어질람의 몸 뭐. 어 내가 내몸 갖다가 여기도 한번 안아보고 저기도 안아보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러는 거지. 어 내가 어 내가 무슨 뭐 불륜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네 여자 버리란 것도 네 남자 버리란 것도 아니잖아. 그냥 한번 너도 나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나도 네가 마음에 들어서 엔조이한거 가지고 책임질지라니 책임질라니 어왠걸 이런 거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을 버린 거, 여러분들을 아프게 한 거, 그리고 어 그거 그것이 후회되고 세 번째 후회는 뭐야?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 여러분들을 떠날 때 완전히 여러분들이 싫어서 떠난 건아니지 여러분들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후회이 사람은 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여러분 받아주시게? 음 이렇게 경솔하게 갔다 경솔하게 오는데. 응, 음, 흑폭 이사 얘는요 무슨 훅폭풍도 이따위로 뭐 급격히 막오와뭐얘뭐 뭐 되게 그 뭐, 되게 급격한데 토끼야? 응. 음. <웃음> 그왜 토끼가 턴을 틀때확확 확 틀잖아요. 어 그냥 참뭐그뭐 그뭐 치타 치타도 아니야. 치타는 멋있기라도 하지. 치타 첫 그게 턴할 때 보세요. 아주 멋있게 턴하잖아. 그런 인간이면 아그 말을 안 해. 어, 토끼처럼 이렇게 펙저 튀겨 나간 거라는 거지. 에이, 후폭풍도 그렇게 어, 갑작스럽게 그냥 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이런 식으로 내가 갔는데 얘가 나 말고도 어, 저기 막 천지에 깔렸어. 어, 자빠져 자는 인간들이 천지에 깔렸어.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내가 어. 분이 나고 지 상황 판단을 하고 좀 어느 자기 그니까 뭐 또한 반성할 시간을 갖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얘는 후폭풍이나 반성이나 이런 것도 일사천리야 뭐 이렇게 빨러 어 그러니까 딱 이게 나온 거야 뭐야 애잖아 애몇 살인데 애들이 울다가도 금방 웃고 우, 웃다가도 금방 울듯이 이, 이 감정 변화가 무슨 3살 4살짜리 애가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쪼르듯이 하네 음잘 헤어졌다 음잘 헤어졌다 왜 그러냐면요 음 저는 그래요 뭐 뭐 바람을 폈는데 어 다시 돌아온다 그럼 절대 안 되는 게또 나왔잖아 그런 사람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어, 어차피 어차피 내가 누군가를 만나도 또 비슷한 사연으로 헤어졌을 거 아닙니까 어. 근데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거잖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앞으로 안그러겠다 나만 바라보고 살겠다 라고 하면 일정기간 쭉 이렇게 두고 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갖다가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게 그렇잖아 어. 근데 여기는 이렇게 빨라 LTE급이야 어. 산속에서도 터지네 야 대박이다 <웃음> 잘 헤어졌어요 어. 나는 솔직히 그래, 이런 사람은 운다. 그래도 별로 안 반가워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또 누군가가 그렇게 쏙쏙 쏟아서 "나는 된장찌개 끓여줄 건데, 그럼 또 휘깔 거 아니야?" 어, lte급이니까 음, 그런 것 같아요. 어, 저기 뭐이 사람이 음, 확인을 시켜주네. 이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같은 그곳에 어, 완전히 진흙탕이었다 내가 모르는 진흙 속에서 어, 물고기들 진흙탕물에 물고기 살잖아요 그 안에 무슨 물고기가 어떻게 있는 줄 알아요 자기는 행복할 거라고 간 그, 그, 그 사람이, 와, 살 섞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 그, 그 사람은요, 어떠한 사랑이나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 그냥 그렇게 한두 번 놀다가, 어, 또딴 사람 한두 번 놀다, 딴 사람, 딴 사람 갔다 또이사람하고또 다시 놀 수도 있고, 얜 주변에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 같은데, 육체적인 관계로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만 잔뜩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 후회하는 거지 이게 똑같은 거 계속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 어, 똑같은 게두 개가 연달아서 나오잖아 뭐어떡하고 있어. 이제 폭폭폭 와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이제 낙장불임이지 여러분들도 여기는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냥 본것 같아요 어, 얘는 진짜 여러분이 그립다 음 여러분이 그리워 연락 올 수도 있겠다 여기는 왜요 라고 한다면 은 턴에 토끼라고 그랬잖아. 흑복풍도 저기 막 아주 급작스럽게 온다라는 거야. 왜 여러분 이 사람이 하고 이미 저기 막 얘기 한번한 사람 있어요. 연락 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뭘 기다려요? 여러분하고 한번 좀 진지하게 어좀 다시 자기 마음을 받아줄 어 받아 달라고 어 어쩌면 얘기 좀 하자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겠네. 음뭐 어떻게 하실 건데 전 노코멘트예요 <웃음> 이때껏 잘해줬다 그랬는데 만나보세요 그러기도 좀 그렇잖아 <웃음> 나도 뭐 토끼가 턴을 틀듯이 막콱콱 들어 아 저는 퓨마로 할아 저는 저 치타로 할래요 치타가 턴트이게 멋있어 좀 관망 일단은 관망 <웃음> 일단은 이 사람이 후회를 하는 거 맞아요. 어, 여러분한테 상처 준거 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서 어, 이 사람한테 생각도 없이 문뇌인처럼 뛰어들어간 거그 다음에 뭐다? 음. 어, 그 행복했던 여러분하고의 관계를 갖다 깬거 어, 후회를 하고 있기는 하다라는 거예요. 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그 여러분들의 문제고 어, 나는 이때 껏 리딩한 게 있어서 갑자기 턴을 틀기는 좀그러네 아무튼 <웃음> 이번 카드 즐거우셨나요?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뽑으신 분, 지금쯤 후폭풍이 왔을까? 맞다면 가장 후회하는 게 1, 2, 3가 뭘까요? 여긴 뭐야? 지금쯤에 끝났나? 여기 혹시 연락 왔어요? 여긴 끝났어요? 누구하고요? 그 저기 뭐야? 후폭풍이 뭐야? 저기 뭐야? 저기 그 저기 뭐야? 양다리 걸치고 환승한 거겠지 뭐. 음, 근데 가자마자 거의 바로 끝난 것 같아 어, 내가 늘 그러잖아 어, 내 연인을 두고 환승하는 사람치고 어, 제대로 잘 저기하는 꼴을 못 봤다 왜요? 라고 한다면 은이 환승은 제대로 된 연애를 하는 게 아니잖아 들킬까봐 조마조마 몰래 몰래 몰래 몰래 만나서 이쁜 모습만 보여주고 실체를 봤냐라는 거야 어. 근데 나중에 이 매, 저기 막 평생 이럴 것 같지 영원히 이 사랑이 좋을 것 같지 근데 뭐야 딱 정리하고 가는 순간 그치 나락으로 가는 거지 나락으로 간다라고 봐요 양다리는요 결국엔 나락이다 왜 양다리치고 제대로 된 연애가 별로 없어요 음양다리게 제대로 된 연애가 어딨어 저기 막 그 금단의 열매던가 아니면 양다리라는 거는 신의를 배발하고 한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애가 거의 없죠. 음. 자, 이그 바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조, 좋은 소리를 못 들어. 예를 들어서 데이트 폭력 있잖아요. 데이트 폭력에 막 시달려. 어, 데이트 폭력에 막 시달려도 내가 맞으니까 어 바람을 폈다? 아 그것도 그래왜 그러냐면은, 얘를 갖다 끝내고 딴 사람을 사귀어야지. 얘가 때리니까 딴, 이거 끝내주던 거 일로 갔다 라면 뭐라 그래요. 나중에, 어. 그거 알면서 이렇게 가서 일이 더 크게 만들었잖아. 어. 결국은 양 때리는요. 어떠한 경로로든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여기는요. 가자마자, 거의 바로 여러분들의 쓴새 안경이 구울 똑같이 났다. 음. 너무너무 아쉽고 여기 안 받아줬어요. 음. 안 받아줬을 것 같아. 어, 안 받아줬으니까 지금 이겨놨지. <웃음> 그게 뭔데요? 라고 하면 너무 너무 아쉽다. 맞아 안 받아줬잖아. 이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다시 온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막 알랑 방구치고 꼬리치고 고기 먹을까? 고기 고기 막 이런 소리야. 고기 고기 못 먹어서 환장했냐? 어, 그놈의 고기 요즘에 고기가 얼마나 흔한데 고기 타랑이요못못 어, 못 먹고 사는 옛날도 아니고 뭐 조선 시대야? 어, 피난가? 어, 고기는 무슨 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 내가 왜 그때 제대로 어, 제대로 이걸 갖다가 상황을 보지 못했을까 왜이 여자를 왜 놓쳤을까 왜 놓쳤을까 아이고 내이 이 돌대가리야 그러는 것 같아요 어, 여기도 참 그렇다 왜요 그러면 은 어떻게 1, 2, 3번들의 공통점이 있어 어, 이거 뭐 공통점이 뭔데요? 어, 우동살이 어, 뭐가? 뇌가 아, 진짜, 이런 일 생각이 없지. 다 내, 내가 뻥튀기요 뻥튀기. 그러니까 생각이 없지. 여러분은 뭐, 이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고기 사줄까, 그러니까, 그냥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이 사람 철딱선이가 없는데, 생각, 여러분은, 여러분 레벨이 아닌데, 여러분은 되게 성숙하고, 자기 아가림 똘똘하게 아주 딱 부러지게 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 아가림 제대로 못하는 양반인데, 뭔가 하나가 빠져, 어. 그 밥상 차릴 밥상 차릴 때 보면 숟가락만 갖다 놓고 젓가락 안 갖다 놓았는지, 물컵만 갖다 놓고 물은 안 갖고 온다든지, 항상 뭐 하나가 빠져, 응.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래도 만약에 사람이 괜찮다라고 하면은요 뭐 상관 없지 한번한두번한두번 정도는. 뭐. 그, 저기, 막, 그, 우리가 가위바위보도 삼세판 하잖아요. 삼판 어, 양승제로 딱 해가지고, 한두 번 정도는 용서해 줄수 있지. 어. 근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확신이 없어. 이 사람이 고기 사줄까? 자기 고기? 고기? 고기? 어. 자기 막, 어, 고기 싫어? 그러면 우리 냉면 먹으러 갈까? 아니면 스테이크? 어, 막 이럴 때 할지라도 좀 그러니까 조금, 막, 어, 또, 또 그러면 또 마음이 또 살살살살 녹잖아. 어, 살살살살 녹는데, 이 사람이 또안 안 그럴 거란 확신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래 여러분이 어 쌀쌀 맞고 안 바라주고 뭐,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어 모르겠으니까 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는 것 같아요. 어, 모르겠다. 모르긴 뭘 몰라. 음, 만약에 여러분이 안 받아준다라고 한다면은 자기도 뭐 다른 살길 찾아가겠지. 어, 그런가요? 라고 하면. 그렇죠. 뭐, 계속 여기 있겠어요. 일단은 예의상. 음, 왜 그러냐라면은요. 여러분들이 괜찮잖아. 어. 자, 자기 직장도 뚜렷하고, 내 하는 일도 뚜렷하고, 그리고 사려, 사려가 분명하고, 딱 부러지고, 그러면서도 인정, 인정도 있고, 그러니까, 음, 여러분한테, 어, 다시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굴뚝, 굴뚝 같아. 완전 굴뚝. 어, 근데 뭐, 어떡하겠어. 여러분들이 안 받아주니까, 일단은 문 밖에서 기다리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안 받아주면, 뭐, 언제까지 뭐, 뭐 저거 뭐야 은행나무 침대야? 어, 무슨 황장군이야눈 맞으면서도 무릎 꿇고 앉아있게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 헤어지지도 않았지. 어, 그런 사람이 헤어졌겠어요? 여러, 여러분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인데? 음. 근데 그 여자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외롭거든요. 어, 그렇게 따뜻한 관심을 갖다가 보이면 마음이 좀스르륵 녹기도 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순간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순간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 이 사람이 좀 그래 순간 흔들렸다가 제정신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얘하고 내가 같이 있자면 내가 진짜 우라통이 터지고 내 피가 다 마를 것 같아 어, 속이 터져 가지고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일단 이 사람은 잡아놨다 싶으면 은 먹이를 갖다가 뜨은뜨은 줘. 어, 지 맘대로야. 그리고 음, 말을 갖다가 조금 생각 없이 말 생각 없이 말하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 사람한테 드렸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람한테 공을 드렸을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아, 그래도 어차피 나도 주변에 사람이 없고 누굴 갖다가 새로 사귀자니 좀 그렇고. 음. 그래도 얘를 갖다가 한번 고쳐 써봐라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안정적인 뭔가를 갖다가 원하고 있거든. 안정적으로 연애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야. 어, 저기 혼자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만약에 혹시 여러분 뭐 기르는 돌싱이신 분들은 기르는 자녀가 있다 돌보고 있는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자녀하고도 좀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 나도 나 그렇고 나하고도 잘 지내고 내 자녀와도 잘 지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안주하고 싶어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걸로 여러분들한테 쏙싹쏙싹쏙싹쏙싹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저기 뭐 그거 믿지 말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결국은 그 말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또, 또다시 실망할 수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100%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그, 한마디로, 선거 공약 같은 거지. 어, 당선되기 위해서, 뭐, 그, 뇌물도 피르고, 막, 시장에 가가지고, 으쌰, 으쌰, 어, 저기 막, 네, 사실 3번, 3번 하면서, 저기, 돈 봉투, 과일 봉투 막 주잖아. 아유, 어머니 수수신데 고생 많으세요. 딱 그거야. 자기야, 고기 먹을까? 고기 먹으러 갈까? 그게 뭐야? 선거 공약이라라는 거지. 그래도 먹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한표 찍어줄까 이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응. 그래서 이 사람이 달달한 말을 하지. 자기도 외롭잖아. 나랑 같이 이제 내가 자기만을 바라보고 응. 저기 막 내가 애, 애한테도 잘할게라고 해요. 응.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도 오도갈 데가 없어요. 돈이 없어 일단은. 어 돈이 없어 그리고 자, 여러분한테 가면 일단은 등 따시고 배부를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남자들은 딴 짓한다던데. 음 이게 여자일 수도 있지 왜냐면 남자 불이 뽑았으면 여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요. 저기 막등 따시고 배부르면은요 결국은 음, 여러분들을 배신할 수 있어. 음.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을 갖다가 거절하신 분 있죠? 거절하신 분이 있다면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어, 여러분이 오케이할 줄 알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로 공략을 했으면 얘가 나한테 넘어갈 때도 되는데 와. 이게 안 넘어오네 라는 거 어떠한 실망감을 갖출 수가 없다 그런 거. 야, 나더러 어떡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 돈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나를 갖다가 내쳐놓으면나 어떡하라고 나는 그럼 어디 가서 저기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 여러분한테 뺀치를 갖다 뺀치 아닌 뺀치 어, 뺀치를 줬는데 어, 처음에는 살짝 못 알아 먹었지 그래서 계속 공략을 했지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갈등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벤치를 갖다 심하게 딱 노출 못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찍으면 될것 같아 갖고 혼신의힘을 갖다가 기울였는데 어떻게 돼? 어 결국은 어 벤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 이제 내가 아 나쁜 기집에 내가 진짜 딴 다른 물을 파야 되나? 어이이이 이, 이 운물은 나의 진정한 운물이 아니던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나는 그래, 음. 이 사람이 지금 가진 게 없고, 그래도, 여러분들을 도와서, 아이들도 이뻐하고, 만약에 진짜 아이가 있다면, 근데 만약에 싱글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족한테 잘하고, 좀 잘하려고 노력한다면, 있어, 오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잘할 사람이 못 돼. 왜 그러냐면, 알잖아. 이 사람은요, 어, 자기, 대접받는 것만 좋아해요. 대접해주지 않으면은, 온갖 이상한 말 갖다가 한다는 거지. 무슨 말? 뭐, 어, 기집어, 어쩌고저쩌고. 어, 아유, 그래, 더럽고 치사하다. 그래, 좀돈좀 번다. 그래, 어디 돈못 버는 놈 서러워서 살겠냐. 야, 뭐, 어쩌고저쩌고. 니가 이러니까 내가 안 쓰는 거야. 뭐, 이런다든가 뭐,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뭐, 뭐, 달겨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 들어? 막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말을 조금 생각없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 여러분 속, 그런 말, 이게 그런 말로서 여러분들이 좀 속을 상했을 수도 있었겠어.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진짜 큰일 갖고 헤어져 뭐 이런 게 아니야. 막 자, 사람이 하는 짓을 막 진짜 대접받고 있고 나는 왕이로서이다 하면서 진짜 이, 이 입으로 내뱉을 때마다 어, 입이 아니야, 똥꼬야, 어, 구려. 어,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렇다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실 건데? 어. 나는 솔직히, 그, 저기, 막, 여러분들이, 음, 생활 능력이 있잖아요. 생활 능력이 있고, 지금 아무런 뭐 의지할 데 없더라도 입대껏 잘 끌고 왔잖아요. 어,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이왕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렸다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래요이 어, 사람은, 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막, 어, 시키긴 또 우라지게 시켜, 뭐. 저것좀 가까워지. 어, 제기 잿더리, 잿더리. 아, 좀, 잿더리 좀, 좀 닦아줘 주지. 야, 아, 잿리 아니, 이게 뭐냐. 지가 담배를 피면, 지가 알아서 하고, 실내에서는, 어, 저기, 막, 전자담배를 피든가, 그돈 없으면 끊든가, 돈도 없어 죽겠는데, 왜, 어, 담배는 요즘에 담배 값도 비싼데, 암튼, 엥, 못마땅해 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뭐, 진짜, 계속 이분하고, 같이 가시고 싶은 사람도 없지는 않겠다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뭐 다른 놈 만나봤자 다그 놈이 그 놈이 아닌가요? 아 그냥 포기하는 셈치고 그냥 잠뭐좀 그냥 한번 냅도 볼까요라 쓰고 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카드 굴러가는 걸로 봐가지고는 응. 그러니까 내가 너무 까진 않을게. <웃음> 나도 없는 주제에, 나는, <웃음> 이런 사람도 없어요, 암튼. 근데 솔직히, 어, 뭐 제, 뭐, 제 조언을 바란다라고 하신다면 저도 할 조언은 없지. 뭐, 왜냐면 사람마다 개인의 입장에 따라 다른데 뭘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 노예요. <웃음> 난 싫어 음, 귀찮아 내가 뭐이얘 수발들라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도 사랑받고 싶지 수발들겠어요 암튼 얘는 수발을 좀 들어줘야 돼 쥐뿔도 없으면서 수발 들어줘달라 그럴 거예요 암튼 그래요 네 3번 카드 음,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어,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쯤 후폭풍이 왔을까? 왔다면 가장 후회되는 일원투 쓰리 어 봅시다 참, 뭐야 이거는 음. 이게 뭐지? 운명의 연인을 만났다고 라 생각한 거야? 후폭풍 안온 거야? 헐헐 헐. 근데 이게 뭐지? 운명의 연인 개... 어, 어, 잠, 잠, 잠. 개뿔 음, 운명 같은 소리 하네 음, 왜요 라고 한다 운명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아, 여자가 조금 징징거리는 느낌이 나어 징징징징징징 거린다 라는 거예요 어. 뭐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징징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끝마다 경쾌할 수도 있는데 말, 말끝마다 어, 징징징 어나 이거 싫은데 어 아, 좀, 이, 사주려면 이쁜 거 사주지. 뭘, 뭐, 내 바깥 가면, 아니야, 됐어. 뭐, 사온, 사온 해서 써야지. 막 아, 뭐, 뭐, 뭐, 뭐, 자기가 사왔으니까 쓰는 거야. 내 맘에는 안 들어가고, 그서그 다음날, 아좀 사오려면 제대로 된거 사오지. 그런다는 거지. <웃음> 아니, 그렇구먼.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징징거려. 처음에는요, 운명이라 생각했어요. 어, 운명이라 생각했고, 아, 좀, 입, 어, 처음에는, 어. 이 사람하고 오래 가야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갈수록 마음이 줄어드는 건 이건 어떡하는 거, 어떡하라는 거지? 어, 갈수록 옛날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좀, 이게 사귀고, 뭐하고, 데이트하고, 어, 어떤 사람은 동거하는 사람도 있겠지. 어. 그러면은 좀 갈수록 편안하고, 갈수록 저기 해야 되는데, 갈수록 바늘방석이 아닌가? 응. 어. 갈수록 뭐 시키는 것도 너무 많고 어, 자기야 이거. 어, 그래서 해주면은 아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자기 제대로 한거 맞아? 어, 왜다 이렇게 해줄까? 하면, 아 됐어 내가 할게 하면서 또그 다음 날 아, 해놓으려면 똑바로 하지. 이게 뭐야? 자기 때문에 두번 일하잖아. 뭐 이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짜증나지. 생각을 해봐. 사람이 뭘 해달라서 해줬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어, 자, 처음부터 자기가 이거 이 똑바로 얘기하던가 징징징징징 똑바로 얘기도 안해. 왜 그러냐고 라 하면 성격이 그런 게지음 뭐. 근데 왜 붙어있어요? 라고 하면 돈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음. <웃음> 돈이 없어. <웃음> 돈이 없고 그이 사람도 어디 가서는 그래도 나도 대접 어, 나도 대접 받는 위치 에 있는데 그럼 뭐하냐 실속이 있어야지 위치만 좀 뭐해 근데 얘가 날 갖다가 자꾸 시켜 먹고 막 그러니까 짜증 날 수도 있어요. 에이. 누구한테 뭐 해주는 성격 아니잖아 어 근데 지가 막 해야 되니까 가, 얘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입으로만 닫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아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응. 그래 가지고 좀 싸운 느낌도 나요 어, 싸우고 사이가 그닥 좋지는 않아 어. 그리고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 하는 행... 그 이제는 그 마음이 많이 식었다 그래야 되나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라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 후폭풍할, 후폭풍이면은 아무래도 얘가 양다리잖아요 어. 양다리인데 이걸 갖다가 뭐 어지간하면 끌고 가야 되지 않나요? 응. 나한테 쌍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뒤통수에 대고 그도 그 그게 제일 귀에 거슬려 차라리 대놓고 아 이게 뭐야 이 똑바로 안해 이러면은 아 똑바로 했잖아 이러고 말 텐데 아 이런 것도 똑바로 못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돌려가는 것도 참, 어 너무 예리하고 막 신경에 다그 저기 숟갈로 양은 냄이 밑바닥 걸 긁는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정이고 뭐고 쌍방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어, 이 여자도 그런 것 같아요. 뺏고 보니까 아니면. 대구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 내가 원했던 사람은 좀 아닌 것 같고 괜히 내가 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왜꼭 굳이 이렇게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뭐야 동상이몽이지 어, 동상이몽이다 라는 거예요 음, 왜 나만 쌍방이다 어, 그런 것 같아 왜 나만 어, 저기 뭐야 노력을 해야 되냐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 그, 행복의 단꿈은 물 건너 갔고, 시, 얼마, 그, 행, 복 어, 서로, 그, 동거했나요? 어, 동거예요? 아니 연애예요? 동거했을, 동거하는 커플들도 많을 거. 요즘은 뭐, 동거가 뭐, 흉인가? 결혼하기 전에 동거, 뭐, 어, 한 1, 2년 하다가 하는 커플도 많지. 돈을 갖다가 일단 모아놓은 다음에, 어, 그러니까, 여긴 동거에, 거, 뭐, 만약에 동고가 아니라면 준동고도 될수 있고, 음, 그리고, 뭐, 여러가지죠. 암튼, 음, 그래, 그 깊은 관계는 맞지. 음. 근데 어느 정도 딱 가는 순간, 이내, 어떠한 그런거 여러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남고 응. 음, 지금 내 상황이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도 이, 이 지금 이 사람도요 자기 상대방 지금 자기 짝꿍한테 되게 날카롭게 대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도 만약에 시키잖아 전에는 응 자기야 응 자기야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것쯤 해주려 그러면 아네가좀날 시켜 그렇게 못마땅한데 네가해뭐라든가 아우 그래도 자기가 남자니까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자기 가서 좀 해줘라고 하면 아야 내가 어차피 봤자 또내나나 저기만 나 똥손이야 너또 싫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아 그래도 와서 좀 해봐 그러면 아참딱면 아, 됐죠? 야 됐냐? 됐냐? 뭐이런다던가 그다음 둘이 이런 말서왜왜 있는 거야 마지못해서 하기는 해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 금전적 아, 금전적으로 조금 음 금전적으로 이 사람이 벌이가 이 상대방보다는 조금 저기하고 자기 혼자 어떠한 자립하기에는 너무 벌리가 타이트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하고 있는 일에 제대로, 어, 돈이 굴러, 굴러 들어오지가 않아요. 어, 제대로 굴러져서 뭐 임금이 밀려서 못 받고 있다던가, 아니면 일자리가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성격에 이렇게 누구 비우 맞출 성격도 아닌데, 뭐, 마음 같아서는 다 때려치고 싶죠. 그리고 뭐, 가끔 때 때려쳤다가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음, 저기 막 도, 돈이 갑인 세상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야 어, 여기는 요, 요즘은요 승질 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남자가 아무리 승질을 부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어, 음, 이 여자가 더쎄 어, 쎄다 라기 보다는 당할 수가 없어 어, 당할 수가 없고 이왜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음 여기는 진짜 동거하나 보다. 어. 동거. 어, 결혼 결혼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결혼할 결혼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 결혼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 어 그렇지만 그렇지만 결혼 완전 결혼이다라는 뉘앙스는 좀 들지는 않고 그냥 결혼할 마음으로 사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금 얘네들이요. 냉전 중이에요. 응. 어. 냉전 중이에요. 음 여자도 굽히지 않고 남자도 시키 이제 남자 쪽에서는 칼자루를 저쪽에다 내준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투덜투덜대고 그냥 맞지 못해서 어 맞지 못해서 이이 이 사람 이 여자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다 식었다라고 봐야 돼요. 아마 이러다가 초읽기 들어갈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이 여자한테 얹혀있는 느낌이 나 얹혀있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음뭐 저기 막뭐 화를 갖다가 오래 낼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뭐 어쩔 수가 없잖아 뭐 지금 뭐 어떡하겠어 어 그래도 뭐 저기 뭐 좋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야지 뭐별수 있나 어 근데 이미 여기는요 좀 그래,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음, 둘중 하나는 딴 마음을 품고 있을, 거,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음, 둘중 하나는 딴 마음을 품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딴 마음 품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음, 둘중 하나는 딴 마음 품고 있다라고 보고요. 음, 그냥, 그, 이 관계는 흐지부지, 흐지부지, 그렇게 끝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후회까지는, 후회까지는 보다도 뭐, 아직까지는 이 상, 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어서 후폭풍은 오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둘 사이에 문제가, 어, 있거든. 그러니까 외관상은, 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지금 곰고 썩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정도 다 떨어졌지 않겠는가. 그래서 둘중 하나는 등을 돌리는 것 같아요. 누가 등을 돌리는데요?라고 한다면은 여자 쪽에서 돌릴 확률이 높지. 어, 왜요?라고 한다면은 여자 쪽 여자 쪽에서는요. 이 여자는 음. 어 조금 밝혀 아는 그은척 하면서 밝혀요 안 그래서 밝히는데 어이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속공합이 조금 덜 맞는다거나 그럴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여자가 경제적으로 좀 윤택 이 남자보다 윤택하기 때문에 굳이 이남자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음. 예, 그냥, 그냥 쫓겨나는 거지. 어, 쫓겨나. 쫓겨나기 전에 나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가 아마 나올 거예요. 쫓겨나기 전에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여자가 개무시를 해 이제는. 음~ 딴 만약 딴 데서 자고 와서 딴 데서 자고 와서 이 남자를 개무시한다던가 아니면 나보다 다른 사람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있다던가 음~ 나중에 말을안 해요 그나마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막빈 빈정거리고 징징거렸을 적에 그냥 충성하고 들어줬으면 계속 붙여놨을 텐데 어느 순간 이 사람도 투덜투덜거리면서 같이 빈정거렸거든 어~ 시키면 마지못해서 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어~ 넌 아닌갑다 어~ 넌 아닌갑다. 너는 내, 어, 소울메이트가 아닌갑다. 이것도 못 견뎌? 어, 라고 그런 거지. 음, 이것도 못 견디면 너는, 어, 나의 소울메이트가 아니야. 라고 그럴 수 있어요. 음, 근데 진짜 이 여자 소울메이트는요, 피곤해. 어, 비율을 맞추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 이이 이 남자도 누구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이 아닌데 여자 자체도 어저기한술더 뜬다라고 봐요. 한술더 뜨고 좀 대접 좀 해줘야 되고 맨날 대접해줘야 돼. 오드 많이 앉아갖고 다 부려먹는데 그거 이, 그이 남자도 오드 많이 앉아서 부려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 이 돈이 없으니까 어 내가 얘 몸종처럼 있을래니까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놓고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러고 나서 후폭풍이 오겠지. 아직까지는 후폭풍할 정신이 없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도 지금 이 생활이 고되거든요. 어, 고되기 때문에 이 이걸 갖다가 완전 이걸 갖다 청산을 할지 안 할지 일단은 그거 이 여기가 끝나야 후폭풍도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단한 눈치밥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4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통쾌하셨나요? 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